어, 우리가 이제 오픈 API인 것은 여러 영역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웹서비스나 지불지갑,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도 이 오픈 AP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오픈 API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이 자신이 직접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들을 비용을 들여서 사용을 한다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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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I T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제 악성 코드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이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어떤 히드라 언어라이그 하이브리드 언어라이즈나 아니면 앱런 그쪽 사이트들 자동 분석 시스템 쪽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API들을 대량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유료로 좀 전환을 하고 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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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된 네트워크 페이지가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얘가 악성 코드이다 악, 악, 악성 페이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API들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API들과 기타 API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웹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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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렇게 화면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시 탱크죠. 아까 앞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사용했던 사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피싱 사이트로 확인된 도메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데이터가 지금 이게 몇달 전에 제가 캡처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피시 사이트로 사용, 사, 사용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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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 가져오고 난 뒤에 그 데이터들이 만약 쌓이면은 그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더 정확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머신 러닝이나 이런 모델링을 입히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꼭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가져와야 한다라는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외부에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API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